다 돌아가고 상체 다 돌아간 상태에서 빵! 네. 아. 버텨. 네. 버틴 다음에 다시 또 제일 돌아간 상태에서 빵! 이렇게 해서 180, 180, 180. 아니야. 파워 슬라이드. 파워 아, 슬라이드. 아, 미안 미안 미안. 아직 안 되는 거아니 파워 슬라이드 도있어 이 사이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면 이것도 이무게를툭야되 해야 그냥... 돼요? 이거를 하는데요? 아니요 니가 존나 가다가 무게를눌르면서 응. 얘를 밀운다고 하면은 존나 다리를 존나 강해야돼 여기가 대부분 튕겨서 날라가잖아 그렇지 대부분 튕겨서 날라가지 나는 오히려 가다가 무게를 근무게가빼면 보조가 벼워지지 가벼워지니까 더 얘가 더 경력이 쉬운 거야. 아. Euh, 그래서 가다가... 음, 가다가 나는 운동할 살짝... 네. 그렇지, 결과적속 언덕에서 네. 네. 목숨 걸고 해야 되 네. 그러니까. 어, 네. 80, 90막 쓰고 나더 빨리 내려가면서 네. 그렇게 해야 이게 가져가지. 레이크를 했는데 레이크를 아... 아 어. 그까 제일 안정적인 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야. 어, 그렇게. 이거부터 <뭐로> <뭐로> 어? 야 응. 이게, 이게 왜 멋이 아, 없어? 피는피터 해야 되는 거? 야 이것도 아, 하다가 그럼 조거 차단이 되는 거야 하다가, <뭐로> <야, 이것도> 하다가. <뭐로> <너, 뭐로> 발좀 빼고 이렇게 네. 돌려 아 이게, 이게 근데 돼야 근데 그래. 그래. 어. 이게 돼야 돼야 돼 이게 돼야 그 다음고 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든 음. 어 아니면은 프로사이드로 프로사이드 피턴를 하든지 프로사이드가프로사이드 이렇게 <웃음> 어, <웃음>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아, 발을 아, 빼고 아, 하는 거래가지고 도지않아 거? 금 멈추고 발은 아, 아, 아, 아, 확실히 빼야돼 오늘 한 타자 다음에 눌러주면 돼 출발 제 막내 사오셔요 아이고. 아, 뭔가 할수지고 야, 조용고 음 어, 10, 만 원이래. 형 어, 이제 가! 제발 좀 가, 형 그냥 아니 나는 가자고 했어, 애들이 안 가는데 오, <웃음> 어, 여기까지 오, 여기까지? 이거 미니어처야? 이거 스케일이 장면 아닌데? 싸게 구해다 줬다 러 <목소리가> 내가 <목소리가> 안돼 안돼 <목소리> 어, 지금... 썩한번 해줘야 어, 될거 같아 아 이쪽은 좀 약간 아 약간 다친페이스고 어, 아, 아, 아, 음각인가 아니네 어 안, 그러네? 음각이야각 도피 동물 꼴하네 회사도 못 당겼어 <웃음> 오. 오늘 <웃음> <보, 내일> 보자마자. 아빠도 불렀겠다. 와. 아 봐. 안 들어서 빡 이렇게 할필요가 없어. 지금 아뭐 15초 전까지 좀 급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웃음> 여기 올리는 거못할 때까지 아 이런 나랑 갔구나 이랬는데. 이거를타게된 <웃음> 이유를 말해 줄까? 네. <웃음> 뭐예요, 이거? <웃음> 내가 1999년도에 종내역에서 보드를 탔을 때. 종로역? 거기에 기물이 화단밖에 없어. 아. 그래가지고, 연습할 게 화단 올라가는 거. 그 밖에 없어. <웃음> 그러네, 오! 오케이. 오! 오! 오! 오! 예, 이게 진짜 이뻐. 요 없어. 8.3, 8. 거3이거 어, 이거. 어, 어, 그래도 그래픽이 근데... 되게 이쁜 어, 것 같아. 요 어, 뒤에 반투까지. D G K. 이런 감성이지. 아, 씨. 올드, 올드한 감성이었나? 이게? 이거 에베레스트인데 에베레스트? 파도. 에베레스트. 잖아 파도. 아 옆에 파도 왔네 왔네 옆에는 파도인데. 는 파도인데. 여기 산이잖아. 예, 나는 여기 일본, 일본 그래픽 거주하라. 빙산이. 맞아 봐봐. 아 여기 후지 뭐, 저게 그럼 그래, 그래.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후지산이네 그래. 일본 파도. 일본 파도. 맞아. 일본 파도. 이렇게 막송골처거 어, 어, 어, 있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그다음에 어, 어.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거잖아. 공자잖아. 아니야. 그러면. 공자야. 경자 어제 경자왜또밑에 밑에기 공이네. 밑에밑에공전이네 공전. 이거는 공이지. 요거만 없으면 공이. 아, 역시, 형. 이거 힘력자 아니었어? 형, 역시. 자국, 자국어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꾸 사람들이 나오고 중국 사람이라고 하더고 중국 사람들 한국말 되게 잘해. 아니, 근데 진짜 요즘에 좀, 우, 우리 애도 이제 중국어를 배운다? 근데 옛날에는, 껌을 흙자를 쓰는데, 옛날 같았으면 내가, 이게 뭐야? 그러면, 껌을 흙!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아들, 우리 애가, 헤이서 hey, 어, 헤이서뭐 hey, 이러더라고, 순간. 뭐야, 이 새끼야. <웃음> 서로, <웃음> 서로 뭐야, 씨. 와! 와! 스하다다 오! 오! 진짜야? 제일 제일 높이 뛰어. 이 봐. 제일 스타일리시한데? 요근래 요근처에서 보던 사람들이 제일. 아재들 지금 양미낙사라